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우짓을 하는 여자를 요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참 얄밉죠. 그리고 그런 여우짓을 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는 남자를 보면 또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남자들이 여우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는 원래 여우짓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 주변에서 여우짓을 하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요 더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게잘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드시는 것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부러움 때문에 나도 한번 그런 여우짓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여자가 여우짓을 했던 장면들이 갑자기 스치면서 나도 그런 여우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싶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면서 또 망설여 지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던 중에 또내주변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여우짓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여우짓이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있나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남자들은 왜 저렇게 뻔히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여우짓에 넘어가는 걸까 정말 멍청하지 않고서야 저걸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남자들은 그럼 정말 여자들이 여우짓을 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걸까요 정말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알아요. 남자들도 요 여자들이 여우짓을 하고 있다는 라건다 안다고요. 그런데 모든 남자가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남자가 다 알지 못한다는 라게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이 여우짓으로 보이는 걸 구분을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구분을 못할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남자는 원래 여우짓을 구분할 줄 아는데 여우짓을 해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요 자기에게 여우짓을 해오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요 자기보다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레벨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 여자가 하는 여우짓을 정확히 간파해요. 그리고 그 여우짓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죠.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해오는 여자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남자가 요 어떤 여자를 또 만났는데 그 여자는 요 남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보다 레벨이 높은 것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좀 나은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 요그 여자가 해오는 여우짓을 잘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요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여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요 자기를 유혹할 만한 엄청난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여성분들도 요 주변에서 나쁜 남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남자들이 나에게는 분명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건 머릿속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남자가 뭔가 무심한 듯이 로맨틱한 행동들을 나한테 해올 때그 행동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여자인 나도 요 남자가 제법 괜찮다는 라 생각이 들면 이 남자가 나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의 남자라는 생각이 들면 요그 남자가 해오는 행동들이 로맨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이 남자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남자가 하는 속내가 뻔히 다 들여다 보이겠죠. 예를 들면 길을 둘이 걸어가다가 차가 오니까 내 어깨를 잡아서 자기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다든가요 조금 날씨가 쌀쌀해짐을 느끼니까 남자가 외투를 벗어서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다가 걸쳐주는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같이 음식을 먹는데 내가 입가에 뭘좀 묻혔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뭘 이렇게 묻혔어 하면서 내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 줄 수도 있겠죠 나는 심쿵할 수도 있고요. 이 남자의 행동이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쿵한 마음이 드셨을 때는요. 그 남자가 제법 괜찮았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제법 괜찮은 남자가 나에게 이런 행동들을 해오니까 이 남자가 되게 로맨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이제 반대로 나는 이 남자에게 관심이 1도 없는데 이 남자가 그런 행동들을 해와요. 근데 이 남자도 사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로맨틱하다고 라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내 네, 마음 속에서는 요좀 재수 없다는 라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짜증나서 다시 만나는 게 소름끼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 남자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내 앞에서 엄청 품접더라내 마음 사로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던데 이런 말씀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자들도 분명히 그런다고요. 남자 자신이 상대 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 여자를 내 마음속에 좀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여자가 하는 여우짓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되고요. 여자에게 마음이 1도 없는 남자거나 그 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가 여우짓을 해오게 되면 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더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여우짓을 했을 때 남자들이 나에게 쉽게 넘어올 거다 나는 이 방식으로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무작정 맹신하는 건 오히려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우짓을 잘하시는 여성분들이 그것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여우짓을 무기로 남자를 꼬셔야겠다 남자의 마음을 빼앗아야겠다 라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요 남자들이 더잘 구분하거든요 물론 남자의 레벨이 높지 않아서 그 남자 입장에선 여자가 너무 궁한 상황이라면 그 여우짓은 요 100% 먹힐 거예요 내 주변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 개발도 안 하고요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성격도 참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여우짓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남자에게 다가서서 자기의 특기인 여우짓을 발산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홀딱 반해버렸죠 그럼 그 남자의 수준은요 그냥 그 정도인 게 확인된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한 매력을 찾아볼 생각도 없이 단순하게 잘해오고 기분만 맞춰주니까 홀딱 반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지거나 나는 그런 남자를 갖지 못해서 내가 여우짓을 못하는 게참 아쉽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여자가 여우짓을 했는데요 그 남자가 오히려 끄떡도 안 해요 전혀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뺏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좀 안쓰럽게 바라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우짓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이 나한테 잘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만약에 여우짓에 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그 여우짓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상대를 봐가면서 내가 비참해 보이거나 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우짓은 요 상대와 내가 어떤 좋은 기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혹은 그 좋은 기류에 있었을 때, 위기의 상황일 때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되는 것뿐이지 그 자체만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최종적인 무기는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성분들도 생각하시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유쾌하고 재밌다고만 해서 그 사람과 평생 갈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